이번 시간에는 김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은 혁신도시 위주로 기본적으로 거래가 좀됐을 수도 있다고 싶어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사실 그다지 거래가 없다는 게 한눈에 봐도 눈에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신축 위주로 33평에 3월달에 3억 8천 2백 그리고 25평에 2억 3천 4백 1월달에 거래되고 3월달에 36평에 3억 8천. 찬가지 여기 금액도 사실 뭐 저렴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34평에 4억 3천. 마찬가지 2월 달에 33평에 4억 4천 5백. 이렇다면 기본적으로 3, 4월 달에 거의 거래가 없다는 것인데 1월 달에 3억 2천. 34평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세대수가 그래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도 아니고 600세대 수의 중공은 평균적으로 2013년, 2016년 그렇게 뭐 중공이 되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31평에 5천 1월에 달 거래가 되었고 보통 이 정도 금액이고 지금 현재 거래가 크게 없었다면 아무래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있는 추세에 일거래 자체가 크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3월달에 거래됐는게 33평에 3억 5천, 33평에 4,4500 그리고 뭐 이런 17평 7 5 0 0만원 16평 이게 아마 사실 오래된 아파트 빌라 형태겠죠. 연립이나 구미하고 갖다 대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구미는 생각 외로 거래가좀 있었고요. 이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에 뭐 2억대의 아파트가 지금 3억 9천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조금씩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량은 많이 있는 편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5억대의 아파트도 실제 예전에 거래된 금액들이 보면 뭐 2억대 중반대에서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다고 말할 정도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2억 후반대에서 3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특진도시 내에 아파트 거래는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지에 확인을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 큰 거래량은 없는데요. 사실 뭐 오래된 열리 빌라, 32평에 1억 5천 2월달, 17평에 뭐 3천 1 7평에 3300거의 빌라 연립 개념에 2월달 3월달 뭐 1억대 그리고 뭐 주변을 봐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2월달 3월달 뭐 7천 8천만원 짜리의 연립 빌라들이 거래가 됐는게 확인이 되고요 바로 아파트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의 아파트 순위가 22년 4월달까지 거래는걸 보게 되면 1위가 센트럴파크 한신유플레이 2차 사실 거의 혁신도시에 대부분 몰려있다고 보는데요. 세대수는 400세대인데 기본적으로 2억대 중반에 시작했던 아파트가 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사실 개별적으로 꾸준히 실거주 위주로 거래됐다기보다는 사실, 손이 조금 탔다, 작업을 했다, 뭐, 요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43평에 15층. 그리고 이유는 히스테이트, 율곡, 마찬가지 혁신도시 쪽입니다. 혁신도시 34평에 12층에 4억 3천. 여기도 마찬가지 20년도에 급작스럽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위 같은 경우는 한신드, 퍼스터리움, 그 34평에 4억 5 0 0 800세대 마찬가지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도 기본적으로 가격대는 원래 2억 중후반대였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4억까지 거래가 되었고, 김천센터를 자해 같은 경우 뭐 3월에 달 거래가 되었는데요. 33평에 21층, 4억 세대수는 930세대에 거래가 없이 급작스럽게 거래가 되었네요 뭐 이런 것들도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뭐 2억 중반대에서 갑자기 4억대로 올라갔는데 거래는 뭐한채두채세채 그런 위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뭐사간뭐돈이 탔다 뭐 그래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오늘도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자 드원 32평에 8천, 3억 9천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여기도가격대는 마찬가지 2억 5중반대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었고요. 6무 예압 6이 3월달 거래되는 게 다고 8천 32평 3억 9천. 여기도 마찬가지 혁신도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부분 평균 거래량이 많이 없는 데다가 2억대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4억대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용무음도 마찬가지 거래량 자체는 예전에 1억대에서 2억 초반 거래됐는게 3억대 다 올랐죠. 그리고 9위 3도비원 BLW 1단지 32평에 붙여 여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이게 뭐 갑작스럽게 거래가 되었는데요 뭐 눈티를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필요에 의해서 구 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생살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아여기 어, lh 천연나무 2단지도 거래량 은 거의 없었는데 은자에 31평 3월 달에 6천 8배 실수자 위주로 뭐 거래가 됐는데 이런 같은 경우도 사실 아파트 거래 금액은 예전에 1억 이었습니다 1억 이었는데 뭐 3억 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느정도 대부분 아파트 가격들은 많이 올랐다 뭐 나머지 쭉 보더라도 1 1억 12든 3이든 2억대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음. 어 아파트 어, 뭐 최고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혁신도시 내부에 이렇게 뭐 거래가 됐다 뭐 그런 그런 동향만 전체적으로 말하고 뭐 흥분하지 않겠느냐 김천은 거의 거래가 없다 혁신도시 내에도 사실 실 소유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서 거래가 되었지 우중히 상승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천은 요것으로 해서 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없고요. 이제 뭐 꾸준히 거래가 된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뭐 샀거나 초창기에 뭐 작업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여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로 아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